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보자 입장에서 매일 해야하는 컨텐츠들을 정리해봤어요. 물론 아키에 있는 모든 일일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기엔 무리가 있어서 성장단계에서 꾸준하게 진행한다면 좋은 것들과 장비 점수 제한이 없이 공대 모집을 하는 것들 위주로 구성했어요. 징조의 틈 낯징 인게임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이니스테르와 시차별 부두에서 시작하며 일일 퀘스트를 완료하여 명예점수와 고대장비 강화제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인 황천 악마의 파수견을 잡으면 우두머리 강화제 및 수려한 흰색 초승도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경매장을 통하여 고가에 판매할 수 있어요. 전장의 안개의 밤징. 전장의 안개 퀘스트는 게임 시간으로 자정에 시작하는 컨텐츠이며 낮징과 동일한 장소인 이니스테르와 십자별 평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선 밤징으로 불리고 카오노르드와 십자별 부두에 위치해 있는 게시판을 통해 첫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밤징은 낮징과 다르게 등짐을 옮겨야 하는 과정이 있으며 적대 세력의 꼬장이 있으면 진행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잦은 편이에요. 하지만 2일 퀘스트로 성장에 필요한 명예점수와 고대 장비 강화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우두머리 강화제까지도 먹을 수 있기에 기회가 있을 때 공대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추천해요. 원대륙 징조의 틈, 패들징. 창의 들략에서도 게임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낯증과 동일한 몬스터가 출연하는 컨텐츠가 있으며 당연하게 낯증의 1일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안탈론이라는 보스 몬스터가 출연하며 처치에 관한 퀘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낯증을 했더라도 테들증은 참여하는 게 좋아요. 안탈론을 처치하면 장비 아이템을 드랍하며 경매장으로 500골드 이상의 판매를 할수 있고, 패들징은 낮징과 달리 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라서 적대 세력과의 교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푼 1일 수호 첫대징 초대진은 원대륙에 위치한 바다의 초대지역이 전쟁상태가 되면 진행하는 컨텐츠이며, 1일 퀘스트를 완료하여 명예점수와 산성방울을 보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잔영 수호하기 고래징고래징은초대진과 유사하게 고래 노래만 지역이 전쟁상태가 되면 진행할 수 있는 1일 퀘스트이며, 본인이 속한 세력의 잔양을 몬스터와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디펜스 형식의 컨텐츠예요. 고래징의 퀘스트는 잔양 주변에 나타나는 몬스터 무리를 처치하는 것이며, 신의 방패 포탈지에 있는 NPC에게서 수락받을 수 있고 보상은 명예 점수와 통솔약 그리고 갑주 조각을 획득할 수 있어요. 초대징과 고래징을 진행하면서 얻은 산성 방울. 갑주조각은 나중에 망토를 성장시킬 때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매장에 판매하지 말고 창고에 모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세력 명예의 전장, 황평 황평은 현실 시간으로 오전 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진행하는 대규모 전장 컨텐츠이며 인스턴스를 통해 입장할 수 있어요. 보상은 전장이 끝나고 우편함을 통해 지급이 되며 명예점수, 고대장비 강화제, 통솔력을 획득할 수 있고 승패에 따라 보상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입장 제한은 장비 점수 8000점을 넘어야 하며 하루에 최대 3회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세력본부에 위치한 모병관에게 일일 퀘스트를 완료하여 노동력 충전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하루에 한 판씩은 꼭 하는 게 좋아요. 붉은용, 카둠 붉은용과 카둠은 인스턴스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서버통화 메이드이며 현실시간으로 오전 2시, 오후 3시 15분, 저녁 9시 15분부터 입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붉은용,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카둠이 열리며 하루에 일회만 진행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장비 점수가 넘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붉은 용을 처치하면 명예점수와 통솔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보상주머니를 개봉하여 붉은 용의 찢어진 갈기와 낮은 확률로 용무기를 획득할 수 있어요. 카둥도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명예점수와 통솔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보상 상자를 개봉하여 초승돌 결정과 보라 초승돌 결정을 얻을 수 있고 아주 낮은 확률로 카둠 강화제도 나온다고 해요. 혼자서 고대던전 돌기 고대던전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며 여섯 종류가 있고 각 던전마다 하루에 세판씩은 초기화 없이 입장할 수 있어요. 입장 제한은 레벨 50만 넘으면 되지만 혼자서 클리어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며 8000점 정도부터 쉬운 던전들은 클리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던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칼바람 폐광 불탄성 무기고 하디르의 농장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고대 던전에서는 각 보스들에게서 장비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둠의 금음돌로 갈아 아키움 결정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 보스에게선 일정 확률로 분홍 초승도를 획득할 수 있어요. 심연에 물든 에아나드 도서관 해당 던전은 도서관으로 줄여서 불리우며 인스턴스를 통해 입장할 수 있고, 이전에 살펴봤던 고대 던전들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하고 진행해야 해요. 파티는 주로 4명의 딜러와 1명의 힐러로 구성하며 3네인드까지만 잡는 파티와 마지막 4네인드까지 전부 잡고 나오는 파티로 나뉘어지니 잘 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도서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유저들 사이에서 도서관 세트라고 불리는 장비와 분홍, 초승돌, 그리고 시면의강화재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도서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오는 잡템들은 상점에 팔아버려도 괜찮아요. 노르웨트 무한대전 노르웨트 무한대전은 인스턴스로 입장할 수 있는 던전이며 기존 던전들과는 다르게 몬스터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대결을 하는 구조이고 각 몬스터마다 특색있는 패턴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할 수 있고, 파티는 1라운드, 30라운드, 50라운드로 구분하여 모집을 하는 편이며, 본인의 장비 점수가 너무 낮다면 1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웬만하면 30라운드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30라운드 보상부터는 노르웨트 장신구를 100% 확률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해당 던전에서 본인의 능력치를 달고 있는 반지와 귀걸이를 구해 강화를 해야하기에 운이 없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인 던전 저승의 밤 저승의 밤은 NPC를 소환하여 함께 던전을 클리어하는 독특한 형태의 던전이며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스를 클리어하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던전에 입장하는 방법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며 장비 점수 제한은 8천점이 넘어야 하고 현실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습득 가능한 아이템은 분홍 초승돌, 별빛 아키움, 저승의 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진행점수에 따른 보상은 던전을 나오면 우편함으로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상자에서는 공격능력치가 탁월한 목걸이를 획득할 수 있으니 장비 파밍을 위해서라도 매일 돌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인 황천의 파수견을 처치하면 도난당한 에아나드 마법석이라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라마 반지를 만들 때 필요한 아이템임으로 버리지 말고 창고에 보관해주세요. 영지 1일 퀘스트 자신이 속한 세력이 영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영지 퀘스트는 꼭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유는 보상으로 획득하는 영지의 주화가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강화 초승도를 사용하는 경우 6단계에서 영지의 주화가 꼭 필요하며 영지 제작대를 통해 고대 장비 강화제 및 각성 주문서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장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영지 퀘스트를 완료하다 보면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보상으로 합성과 각성, 재료 전용 보관함을 얻을 수 있으니 인벤토리가 부족한 유저에겐 아주 유용할 거예요. 바이라바 처치 바이라바는 원대륙 영지에서 출몰하는 몬스터이며 딱히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몬스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지역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출몰하는 편이며, 검은 진주빛배의 설계도 조각과 불에 그을린 차량 설계도 조각을 드랍해요. 그리고 바이라바는 보스급으로 취급되어 처치시 명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아키라이프 5단계 혜택을 받는 중이라면 한 마리에 200점씩 획득할 수 있는 개꿀 몬스터예요. 히라마 동부 1일 퀘스트 히라마산맥 동부에서 출연하는 메머투스와 하라린트를 처치해야하는 퀘스트를 용사의 전당과 검은숲에서 수락받을 수 있으며 보상으로는 고대장비 각성 주문서 3단계를 받을 수 있어요. 동부 일회를 매일해야하는 이유는 각성 주문서 3단계는 고귀한 장비로 각성을 시킬 때 많이 부족하게 되며 성장의 정체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3단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퀘스트를 진행하여 주문서를 모아두는게 좋아요. 그리고 메머투스를 처치하여 습득하는 퀘스트템은 라마 반지의 시작 퀘스트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동부일퀘는 따로 공대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 힘들다면 세력 채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시내 정원 1일 퀘스트 고대 장비를 성장시키는 유저라면 히라마 산맥 동부에서 입장하는 시내 정원 지역의 1일 퀘스트를 매일 진행해야하며 보상으로 정원의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 4단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정원의 강화제는 고귀한 티어부터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이며 합성 경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넉넉하게 미리 모아둔다면 장비를 태초 등급까지 금방 달성시킬 수 있어요. 신의 정원일쾌는 달성한 정찰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지급하며 최대 12등급까지 있고 꼭 사냥을 안 하더라도 채집, 잠수, 낚시 등으로도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장비 점수가 낮을 때부터 꼬박꼬박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정찰 6등급까지는 보상으로 획득하는 강화제의 개수 차이가 크므로 웬만하면 6등급까지는 달성하고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요. 나차시 알깨기 퀘스트 알깨기 퀘스트는 이프니르산 지역 중에 이프나의 날개라는 포탈지에서 수락받을 수 있는 일일 퀘스트이며 근처에서 나타나는 나차쉬의 알을 파괴하고 나차쉬 증표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증표는 이프나의 유물 강화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장비의 성장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표를 구하기 위한 주간 퀘스트와 침공도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아요. 푸른 소금상의 채권 퀘스트 주민회관의 게시판에서는 아이템을 납품하고 채권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의 월드현황에 보면 납품 아이템의 개수가 20개인 지역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보상으로 채권만 얻는 퀘스트를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채권의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며 세력본부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명예점수로 바꿔먹는 방법도 있고 영지 제작대를 통해 영지의 주화와 채권을 이용하여 영롱한 강화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원대륙전진기지에서도 채권 퀘스트와 비슷하게 주머니를 납품하고 원대륙지역발전증표를 습득하는 컨텐츠가 있으며 이것은 정원의 강화지로 교환할 수 있으니 지역발전증표도 꾸준히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숙면으로 노동력 채우기 숙면은 캐릭터를 보는 소유의 침대에서 재우면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우징 기능으로 잠옷을 착용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을 더 회복할 수도 있어요. 숙면을 완료한 이후에 생겨나는 디버프가 없어져야 다시 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냉탕과 온탕 사이, 으스스한 호박요비처럼 숙면 디버프를 한번 제거해주는 가구가 있다면 하루에 두번 숙면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침대는 텃밭에도 설치할 수가 있으니 집이 없는 유저는 밀짚모자어 수압이라도 설치하고 매일 숙면으로 노동력을 회복하는 게 좋아요. 가족회 교역하기 가족 구성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커뮤니티에서 일일 임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중에 교역품 거래는 매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상으로 흑비 아키움 정수 20개를 바로 지급해주기 때문이며 요즘 시세가 떨어졌어도 소비한 노동력에 비하면 수입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지만 레이드 관련 컨텐츠들은 장비 점수 제한이 존재하는 서버가 있기도 하고 너무 낮은 장비 점수는 적대 세력의 부캐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조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검은 가시가목은 저도 아직 안가봤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끝